최저 보증율 8% 짜리 6% 짜리 가지고 있다. 네. 절대 건드시면. 그럼요. 이거 유지하셔야죠. 네, 이거를 네. 보험사들이 어떻게든 해지 시키려고. 네. 아, 그럼 3%가 무조건. 그렇죠. 차액 이율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네. 다음에 이자만 계속 중도인출 받으세요. 어. 이자 중도인출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이 계속 유지가 돌아가네.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거는 공시율이냐 최저 보증이율이냐를잘 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자가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남자가 음.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연금액을 내잖아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상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 전문가 최다석 지점장님 모시고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수지장입니다 네. 지난달에 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세대적격 연금 네네.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음. 해서 그 영상이 먼저 나갔는데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의거하여 네. 네. 연금보험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네. 그래서 연금을 음. 선택하는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하면 네.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연금 문의는 보통 몇세 대가 가장 많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음.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 분들이 연금 문의가 가장 많으시고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네, 좀 높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돈이 그렇죠. 네, 집도 사야, 사야 되고 차도 사, 사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 30대 중반까지는 거의 연금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음. 네, 사회초년생 재무설계를 잘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 문의층 분들은 40대 중반 전후가 음.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사실 추천해주고 싶으신 연령대는 20대 사회초년생들.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네. 노후를 위해서 빨리 하면 좋으나 네. 실제 문의는 40대 후반. 네주후반중후만들이 가장 많더라 음. 그래도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좀 쌓아드리는 음.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볼까 해요 네. 연금에 대한 종류들을 조금 구별해 주시면 어떨까 크게 연금은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크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국가에서 국민연금도 물론 있지만 네. 개인연금 장려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세액공제, 음. 어, 매년 연말정산하실 때마다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음. 종류의 상품이 있으시고 10년 이상 납입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음. 상품이 이렇게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세제적격은 앞서 소개를 해드렸고 음. 그 중에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음. 세법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제 적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세제 비적격 음. 연금 종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상품을 선택하실지에 대한 음. 기준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세제 적격 상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당연히 연금 저축 보험이니까 그렇죠. 연금 저축 보험을 언급드렸더니 네. 아니 뭐 연금 펀드도 있고 음. 어, 적격 상품 중에 뭐 신탁 상품도 있고 신탁 상품은 요즘 네.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때 변액 관련된 설명도 네. 쭉 진행을 해 드리겠지만 음. 연금저축보험도 펀드로 들어가게 되면 음. 수익률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음. 안정자산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연금상품들 중에서 음.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음.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음.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음. 투자상품들까지 포함해서 음.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상품이 더 합리적일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저희 그 영상 보시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연금저축보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조리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펀드 음. 가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름이 보험연구소잖아요. 그렇죠. 저희 팀장님은 투자 관련된 상품들 그다음에 펀드 상품들 이런 것도 다이 상담하실 때다 안내해 주시고 네, 뭐 저보다 더 해박하시지만 제가 부탁드린 건 연금보험 안정자산을 네, 네.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었다라고 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 세제적격과 비적격 중에서 네. 적격은 그전 영상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비적격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방법, 어떻게 연금을 구성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연금이 종류도 많듯이 네. 연령별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음.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선택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건 일반 연금 내가 보증 이유를 가장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안정주의 자산을 통해서 내가 연금을 최대한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나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을 받고 싶다 라는 종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반연금이라고 불리는 것과 뭐 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액연금이라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네. 변액이라는 단어가 써있는 연금은 다 투자성 상품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좋은것 네. 같고 연금저축펀드처럼 음. 똑같아요. 상품명의 변액은 사실 한자어로 금액이 변한다라는 음. 의미고 쉽게 풀이하면 펀드입니다. 똑같이. 네. 근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음. 하나의 펀드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신탁을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은그 펀드 포맷 그대로 음. 지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음.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내가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를 설정했다 혹은 채권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를 설정했다 에 따라서 음. 근데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번까지 음. 펀드 변경 기능이란 게 있어서 그쵸. 펀드를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더 음. 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리고 앞서 펀드변경 관리, 음. 기초 관련 내용은 그 영상만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반연금의 경우에는 네. 공시이율을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공시이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공시이율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건가요? 공시이율은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재투자,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본인들도 보증해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객님들께서 이 금리에 대한 기준을 기본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게 우리 연금상품은 a 보험사예요 네. 우리 연금상품 2.5% 이자를 줍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공시율이냐 최저 보증이율이냐를 음...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더 쉽게 말씀드려서 공시율은 한 달에 한 번씩 보험사에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공시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내가 최저 보증율을 이 예를 들어서 2.5%를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면 10년 이후에 최저 보증율을 이꼭 확인하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10년 이후에도 이 보증율이 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음. 그렇지 않은 건지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기당하는 게 음. 현재 공시율 기준으로 30년 후에 이만큼 연금 줍니다 음. 이거거든요 예시표를 그렇죠. 그걸 그 보여주죠 그렇죠 예전에 변액 많이 파셨던 분들이 네. 그 예상 수익률표 제일 높은 거 네. 했던 것처럼 네. 음. 그러면 일반연금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음. 공시율보다는 최저 보증이율이 얼마나 높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일반 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실 예로, 음. 이제 뭐 리모델링 상담 하다 보면, 진짜 한 100분에 한분 정도? 네. IMF 시대 직후, 음. 네, 그때 막 연금 보험 상품들 중에서 최저 보증이율 8%짜리 상품이 있었어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레전드 상 레전드 상품이죠. 네. 그 레전드 상품은 최저 보증률이 복리 8%인데 네. 최저 보증 이율도 되는데 추가납입까지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솔직히 그 상품 갖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할 필요 있나요? 없죠. 8%에다가 무한으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품들을 지금 현재 음. 앞으로도 금리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음. 계시는게 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이 될수 있다.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다. 음. 이렇게 봐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최저 보증률 8% 짜리 6% 짜리 가지고 있다. 네, 절대 건드시면. 그럼요. 이거 유지하셔야죠. 네, 이거를 네. 보험사들이 어떻게든 해지 시키려고. 네. 전환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꼭 유지하시고 대신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투자, 주식 투자도 1년에 8% 확정된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도 연간 8%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라건 거기다 이게 또 비과세 혜택이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거 제발 건들지 말자. 네 맞습니다. 네, 설계자분들도 제발 부탁이다. 아. 쭉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된 기간 안까지 평생, 내가 평생 네. 어, 최저 보증율 8%를 고정으로 딱 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시율 기준 네.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했을 때 14% 15%였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고정금리의 힘을 아시는 분들 음. 그리고 이 복리효과를 아시는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매력을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엄청난 레전드 상품이다. 맞습니다. 가장 핵심이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2.5% 얼마 전까지 팔았던 3.몇% 이런 음, 상품들이 네. 20년, 30년 뒤에 마이너스 상품, 금리가 네. 됐을 때 레전드 상품이 될 거다. 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영업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6% 최저보증이율짜리 상품이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나왔던 음. 거를 고객님한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그 고객님이 이제 60대가 되셔서 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아, 내가 이 상품을 연금으로 준비를 했으나 음. 금액이 크지 않고 추가 납입도 많이 하지 못해서 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음. 주택연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음.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세요. 그 집으로. 음, 음. 영목이시론으로 그렇죠. 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지금 현재 금리 적게 적용받으면 2% 정도대. 그렇 초반이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그거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주크리다 추가납입하세요. 6%니까. 아 그럼 3%가 음. 무조건 그렇죠. 차액이율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 네. 다음에 이자만 계속 중도인출 받으세요. 어. 이자 중도인출 받으셔서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이 계속 유지가 아, 되고 네.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중도인출 받고 음. 그런 다음에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음. 나머지 비용으로 연금 예 음. 네, 이용하시고 주택이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요즘 차는 어마어마하게 음. 많이 오르니까 자산은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 이자 차액을 가지고 대출 마진? 그렇죠 대출 마진이죠 <웃음> <이자>. 네. <웃음> 대출 마진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럼요 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네요 네. 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품이 솔직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좋은 상품을 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음. 저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지금 잘 준비를 연금을 해놓으신다면 음. 향후 20년 후에도 비슷한 음. 상황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 집까지 물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면. 그렇죠. 사망하시고 나면 주도당보대출 갚아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세제적인 컨설팅까지 받으시면 그렇죠. 자녀분들이 그거를 이제 갚아 음. 나가면서 네. 증여나 상속을 좀 줄여 나가는 방법들도 그럼요. 대안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팁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 그럼 연금은 네. 고정금리로 준비하는 게 맞냐? 네. 아니면 변동금리로 준비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음, 당연히 고정금리. 음. 고정금리 중에서도 지금 현중화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으셔서 음. 그냥 A보험사에서 누가 와가지고 연금 가입해야지? 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음. 무조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돼요. 음. 음. 은행에서 예적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그렇죠. 네. 어, 이게 평일 이낙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변액상품은 특가상품이다 보니까 네네.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좀 네.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음... 뭐 추천해 주시는 기준들이. 저는 변액을 추천드리고 을 싶어요. 1차적인 부분으로만 봤으면. 아, 세 가지의 기준이 있으면 네.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연금보험이 있고 네.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셋 중에서 꼭 선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천해 주신다면?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리고 싶죠. 이유는? 그, 그 이유는 뭐. 제가 추후에 변액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나라죠. 그렇죠. 땅은 좁지만 음. 인력으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은 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대만은 초등교육, 중등교육부터 음. 투자 관련된 교육을 무조건 교과목에, 아, 금융교육을? 네, 금교육을 교과목에 투자 관련된, 필수적으로 해요. 네. 그것만큼 우리나라도 점점점, 지금 0.5%인데 한국은 행 기금리가 음. 어떻게 돈을 불려 나가겠습니까?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투자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시는 게 맞아요. 음.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음. 이제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가 가장 컸어요. 음. 그때 뭐 중국 펀드다, 무슨 펀드다 해서 수익률 많이 난다 그래서 그때 이제 30대이셨던 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네. 20대고 막 들어갔다가 다 폭발적인 수익률을 하나도 기록하면서 그때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때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불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정주의 성향의 상품들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합니다. 투자는 무조건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음, 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라 하더라도 음, 그렇죠. 고객님들이 갖고 계시는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 그거에 맞는 투자 상품을 제안을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어찌 됐든 1차적으로는 젊은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드쪽 혹은 음. 투자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 0대 중반 이후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을 좀잘 분배해서 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령별로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기준들이 좀 다르다. 연금 상품을 어떤 상품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고 음. 나한테 내 투자 성향과 나의 지금 환경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 일반 연금 상품에서는 네. 어떤 상품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일반연금의 최저 보증 이율이 10년 이후에 높아 봤자 1% 음. 혹은 0.5%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반연금 보험을 추천드리기가 진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금리면 나중에 추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베네핏들을 음.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음. 상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음. 종신보험을 활용한 노후 준비 음.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그걸 통해서 피해를 보는 고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지금도 음. 저희가 한 거의 1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서도 음. 종신보험 저축이다 음. 이렇게 속아가지고 가입하신 분들 음. 많이 지금도 민원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신보험을 연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세가지 음. 기준을 놓치고 가시기 때문에 음. 최악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음. 이세가지교집합만잘 지켜내시면 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음. 일반 연금 중에 가장 합리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추가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설계사들이 이 추가납입 금액은 음. 수당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음. 내가 20만원 가입하고 싶어 음. 그러면 은 월납 20만원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음. 이 순간 게임셋 음. 완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음. 연금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음. 내가 2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면 음. 무조건 10만원 월납 그리고 10만원 추가납입 음.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내. 그럼 20만 원을 더 무조건 추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내 수입이 그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는데 네. 그냥 월 납입 보험료만 내고 가시는 거예요. 음. 그럼 15년이 지나야 음. 겨우 원금에 다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된다. 음. 그럼 7년차, 8년차 음. 두배 정도가 줄어들죠. 네. 음. 그리고 나중에 환급금도 음. 두 배, 세배 이상 더 높아지는데 이거를 설계사들이 그냥 지나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이라고 상담을 해요. 근데 이거는 최저보증이율이 아니라, 적용이율입니다. 네. 이 적용이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어려운데, 고객님,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 고객님들께서 네.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사망했을 때 1억을 받으려면 네.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음. 그냥 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가 아니라 음.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음. 그래서 1억을 받기 위한 적용해주는 이율 음. 보험료를 적용해주는 이율이죠. 네. 월 납입 보험료를 음. 적용해주는 이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적용 이율을 한번 상품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을 때그 네. 이율이 처음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네. 보증을 해주는 것뿐이지 네. 최저 보증 이율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 보증 이율이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최저 보증 이율과는 다르다. 그렇죠. 적용 이율을 음. 최저 보증 이율로 속여서 음. 판매를 하는 거죠. 음음.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추가납입을 하면 최저 보증 이율이 1.1%인데 네. 추가납입을 해도 2.6% 뭐 3% 이렇게 받는 줄 아시는 거예요, 고객님들께서. 그렇죠. 추가납입 또... 한도는 1%밖에 안 주는데. 음. 맞아요. 추가납입에 네. 대한 최저보증이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간이 뭐 5년이냐 10년이냐 네. 10년 내에 최저보증이율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네. 단순히 가장 높은 이율만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납입한 돈까지 적용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래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3%예요 음. 추가납입했을 때는 최저 보증이율이 음. 1%예요 네. 그럼 내가 추가납입을 백날천날 해봤자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율은 음. 1%밖에 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납입 한 돈도 음.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음. 그렇지 않느냐 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이율이 지금 그런 상품이 있나요? 뭐 2.8% 이런 건 없겠죠? 지금 2.6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최저 보증 이율이 3%인데 추가납입했을 경우에는 1%만 적용되는 상품이 A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 보증 이율은 2.5%예요. 네. 그런데 추가납입도 2.5%를 해주는 B 상품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A라는 상품보다는 B라는 상품이 네. 훨씬 더 유리하다. 무조건이죠. 그런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A라는 상품. 네. 그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2.5%보다 높아 보이는 3%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속으시면 무조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상품에다가 이 상품의 기능을 넣어 놓게끔. 네. 상품명에. 아, 그죠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 보험인지, 응. 음. 종신보험인지가 다 표기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죠그 종신보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면 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위험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요 사망했을 때 위험사업비 아, 그러니까 그죠? 미리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그 비용을 미리 떼 놓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가입한 천명이 있다면 음. 뭐 2년 안에 사망할 수 있겠죠 음. 그럼 먼저 줘야 되니까 그치. 그런 책임준비금을 준비를 하느라고 음. 평균 사업비를 40% 이상 뗍니다 그러면 내가 10만원을 내면 4만원은 보험사가 음, 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적용받는 건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음. 추가납을 입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라 거고 음. 아 4만 원씩이나 떼가는데 그러면 은 그냥 일반 연금 가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30년 이상 유지할 거다 라고 음. 한다면 그래도 최저 보증이율 혹은 적용이율을 음.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음.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만 장기적으로 총 연금액이 높아지고 환급금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꼭 짚어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연금을 만약에 단기 10년, 15년 뒤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네. 다라고 절대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기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만 띄고 네. 사실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맞아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봄 처음 시작했을 때이 네. 복리 효과, 복리 효과 막 이렇게 네. 해서 이게 뭐 7년, 8년 지나면 그래프가 격하게 올라가면서 <웃음> 네, 네, 네. 막 이런 거 했는데 여기 안에도 사업비에 대한 비밀이 되는 함정들을 다 어,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했다면 음. 지금은 더 길어졌어요. 최저 보증이율도 떨어졌고 네. 사업비도 사실 떨어지긴 했어요. 음, 맞습니다. 그 수수료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도 생겼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하셨을 땐 효과가 있지만 네. 장기 계획성으로 가입하기에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속지 마셔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번세 음.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은 추산 납입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음. 상품인 겁니다. 음. 이세 가지 교집합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데 추가납이 한도가 100%면 내가 월납이 뽑는 10만원에 그 대비 10만원밖에 추가납이 안되잖아요 네. 근데 200%까지 되는 상품이 있다면 음. 내가 사업비를 1.5배 이상 더 아낄 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납입 사업비는 평균 뭐 1.5% 음. 아예 없는 상품들도 있고 2.5% 이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 추가 납입만 잘해도 단위5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음. 내가 월 보험 30만원을 네. 납입을 해요. 연금보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10%입니다. 네. 그러면 3만원이 사업비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네. 내가 10만원을 월 납입보험을 하고 20만원을 추가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10만원의 사업비는 만원 그렇죠. 10%니까. 네. 근데 추가 납입 사업비를 2.5%로 가정을 하게 되면 5,000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15,000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15,000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 사업비가. 내가 30만 원짜리를 가입했을 때는 네. 3만 원의 사업비를 가져간다면 보험사가. 그렇죠. 이거를 10만 원에 추가 납입, 20만 원 했을 경우에는 15,000원만 가져가니까 그렇죠. 10만 원당 5%인 거죠. 음. 그... 지금 저희가 추후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상품도 단리 5% 상품인데 음. 지금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거든요. 음. 양심적인 설계사만 음. 잘 만나서 추가 납입을 확실하게 제안을 받고 진행한다. 음. 그럼 이미 단리 5%를 혜택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 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음.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님들한테 좀 깊이 있게 설명 듣고 네. 이해받으신 다음에 가입을 결정하셔야지 절대 짧은 기간 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지만 네.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셔야 된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거는 차한대 사고 이런 개념이 거의 아니고 내가 집을 살때집살때 엄청 알아보지 않나요? 근데 연금은 아 이거 연금이구나.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이 사람이 어 연금이라니까 가입해보는 건 좋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상품 하나 잘 가입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음. 2억, 3억까지도 연금액이 실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짜리 건강보험 하나를 설명할 때 20년 납이니까 네. 2,400만 원짜리 네. 뭐 내지는 3 0 0 0만 원짜리 상품 가입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꼼꼼히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네.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연금은 네. 기본 30만 원부터 가입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해야 돼. 그래서 50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고인들은 네. 100만 원씩 하시는 분 진짜 많아. 음. 그럼 이게 10년 납만 해도 네, 6천 7천씩이 들어가는. 거고 네. 20년 납 하시는 분들은 보통 거의 1억 넘는 거를 하시는데 정말 비교는 건강보험에 뭐 10분의 1도 안하고 <웃음>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맞아요. 어. 병력 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변 지인들이 갖고 와서 연금 음. 하나 가입해. 음.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금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요. 설계사들은 나한테 유리한 건 종신인데, <웃음> 어, 연금을 가입시킬까, 종신을 가입시킬까. 그럼 음. 이제 관리자들이 무조건 종신해야죠. 음. 그니까 이유도 모르고 네. 지금 제분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네. 그냥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민원 놓고 그게 또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고 맞아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환수받 네. 또 설계사들 그만두고 그러면그 이익은 누가 가져갔냐? 보험회사만 <웃음> 가져가는 거고 설계사만 불쌍하다 생각해요 제가 왜, 왜요? 아니 저는 민원을 넣을 그거... 건을 해드리는데 스스로 다챙겨갈거 챙겨가고 아 기존에 가입시켰던 그렇죠. 민원 넣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음... 하지만 그 증거가 없고 맞아.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상담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단한 분, 두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금 부분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연금 받는 시점이 너무 뒤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 연금 개시에 대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이 연금 개시 어떻게 받는 게좀 효과적일까? 연금 개시는 공신연금형으로 수령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음. 생명보험사에서만 있는 기능이에요. 어떤 연금상품에도 없고 네. 이 종신연금형 연금수령 형태는 생명보험사 상품은 사람이 살고 죽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신보험 음. 장기생존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어, 연금보험으로 네, 네. 어. 준비를 하는 건데 경험생명표 음. 고객님들께서 경험생명표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평균수명 네. 에 근거를 해서 내가 1억을 갖고 있을 때 네. 80세까지 대표님께서 생존을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1억을 즉 60세 연금 개신을 했어요. 음. 그러면 20으로 나누겠죠. 그쵸. 그 연금을 계속 주고 음. 85세, 90세까지 생존해 계신다면 음. 그래도 계속 처음에 약속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장기 생존 리스크에 음.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게 네. 종신연금형 수령 형태가 종신형인게 정말 유리한거죠 장기, 장기 내가, 생존 리스크를 내가 오래 살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경험생명표가 한번씩 바뀔 때마다 네. 워낙 평균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험생명표가 3년에 한번씩 바뀌거든요 네. 근데 한번 변경될 때마다 한 2세씩은 오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조건에 60세에 연금 개시를 하고 80세에 음. 연금 수령을 한다. 음. 근데 82세가 되겠죠.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음. 근데 내 연금 자원은 똑같이 1억이다. 음. 그럼 20으로 나눴던 걸 음. 22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는 네. 혹은 3% 정도는 총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은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가 경험생명료표다 보니까 네. 게시하는 시점에 네. 총수경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맞습니다. 최대한 어렸을 때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입하시는 게 정답이다 또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 부부분들 네 부부형 종신 연금 수령 형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남자가 음...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연금액을 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네 대부분 남자가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4살 차이가 난다면 이유가 있을요 남자들이 더 일찍 사망하기 때문이죠. 평균 수명이 더 낮으니까 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가서 음. 1억을 20으로 나눌래2 5로나눌래 나눌래. 그럼 음. 누구나 다 20으로 나누고 싶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연령이에요. 네. 남자, 여자 35세예요. 네. 그러면 여성은 85세에 사망할 확률이 높겠죠. 남성은 80세에 사망할 확률이 높겠고 네. 그러면 60세에 똑같이 연금을 개시를 해요. 네. 그럼 여자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으면 네. 1억 2 5로 나누는 거고 남자는 20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게더 유리하다. 그리고 계약자는 여성분들로 하시는 게더 합리적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상위 사망률도 음, 높고 음. 평균 수명 자체가 음. 적으시다 보니까 일찍 사망하시게 되면 연금 대대로 못 받고 음. 사망보험금, 해저원금 음. 얹혀서 음.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좀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음. 계약자는 여성분들이 가시는 게더 효과적이다. 어찌됐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렇게 되는 건 매한가지긴 하나 네. 그래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확률이 높으니까 음. 계약자는 여성분들이 더 유리하다 음. 이거는 연금을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나이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에 음. 따라서 어떻게 피보험자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 이런 음. 게 진짜 전문가님들의 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셔서 네. 연금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금 전문가님으로서 네. 소비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내 입맛에 맞는 상품들 도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어요. 나는 중간에 목돈을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연금으로 이용하고 싶기도 해 음. 라고 하면 또 다른 상품이 합리적이고요. 음. 그리고 난 투자자산을 통해서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음. 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달라지니까 음. 그게 또 저희 보험연구소의 매력이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보험들 음. 상품들 다 비교 분석해드리고 철저하게 데이터로 음. 고객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좀 제안 드리기 위해 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